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피규어는 마블의 거장 스탠리 마블 코믹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탠리 피규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핫토이에서 출시한 스탠리 12인치 제품이고요 박스아트에는 이렇게 스탠리라는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출시 당시 20만원 초반대에 구매를 할수 있었는데요.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20만원 중후반대 중고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성품은 본체와 이렇게 의자, 그리고 선글라스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긴 뭐지? 헤드 퀄리티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름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목까지 이어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헤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옷 또한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우 난 이런 벨트 디테일 이런 거 좋더라. 주머니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퍼 역시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탠리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고요. 와 손에 힘줄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신발은 음, 뉴발란스 신발인 것 같은데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신발끈은 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보단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이 스탠리의 바지 핏 와. 선글라스가 하나 선글라스가 둘 안경인가? 이렇게 총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저는 안경 파츠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작은 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영화배우 의자 영화배우들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의자 등받이에는 스탠리 서명이 되어 있네요 안경 파츠를 결합할 때는 이렇게 귀 위에 작은 홈이 나져 있습니다 그 홈에 맞춰서 끼면 딱 들어 맞습니다 자 액션 피규어의 묘미죠 포징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이걸 잘 못해가지고 한동안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뭔가 제가 원하는 포즈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손 파츠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영원히 제 마음속에 마블 코믹스 아버지이십니다. 마블 영화를 볼 때마다 스탠리가 언제 나오는지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그동안 갖고 싶었던 핫토이 스탠리 피규어를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